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를 사놓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 드렸습니다만, 달러를 사놓으려고 한다면 그 것보다는 차라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왜 달러 투자 대신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한율 변화입니다. 요즘 달러가 많이 올랐죠. 최근 1년 동안 원달러 한율 변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계속 올랐네요. 언제부터? 체제가 올 1월 4일입니다. 1080년 정도 했네요. 자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10월 6일인데 원달러 1달러당 1,196원 정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상대적으로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달러로 바꿔놓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를 사놓는 것 일종의 달러투자인 셈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달러를 사두면 환율 변동성에 오직 좌우됩니다. 예컨대 환율이 오르면 비싸질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싸지겠죠.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달러 환율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환율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예컨대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았지만 최저점이 지난 1월달이었습니다 원달러당 1달러당 1048원 정도 했었죠 그런데 그 때로부터 지금 거의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로 바꿔놓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어떤 의미에서는 달러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점을 훨씬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달러에 투자했더라도 언젠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반대로 거꾸로 움직이는 즉 달러 약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즉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밴드라고 하죠. 일정한 구간을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상대국가 또는 자국의 수출,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너무 오르는 것도 달러 가격이 가치가 너무 비싸지는 것도 미국 수출에 굉장히 불리해지고 또 달러가 너무 싸지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즉 원화가 너무 비싸지는 것 마찬가지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 달러에 투자한다는 것은 오직 환율 변동성에만 좌우되기 때문에 또 저점과 고점을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은 달러가 상당히 비싸졌을 때 달러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달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걱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비쌀 때 달러를 샀네 지금이라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은 대체로 저점과 고점을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비쌀 때 들어가고 다시 환율이 꺾이면 그때 걱정을 하죠 결과적으로 세 번째 달러로 바꾸든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든 환전할 때는 환전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비용까지 고려하면 대체로 일반인들이 달러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달러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험자산이다 또한 대체로 실속이 없는 투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죠 그 대신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라 건데 자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실제 사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달러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뜻임과 동시에 다양한 변동성과 결합됨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세 가지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첫 번째 사례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또는 주식 이태포도 가능하겠죠. 자, 미국 주식 또는 ETF에 투자하니까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겠죠. 일종의 달러 투자입니다. 또한 달러 투자이니까 당연히 환율에도 영향을 받겠죠. 즉, 주식의 변동성 오르고 내리고 또 환율의 변동성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주식 변동성, 환율 변동성을 결합시키니까 아무래도 달러 자체만 움직이는 것보다 주식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주식 ETF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 투자자, 적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자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고배당 주식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 종목 ETF에 투자하는데 ETF 가운데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에 주로 투자하는 고배당 주식 ETF입니다 자, 주식 ETF니까 아무래도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분산되어 있죠 또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옵니다 대체로 고배당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연 3%에서 5% 평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달러로 바꾸어서 즉 미국 주식 ETF를 사는 거니까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식 이태 f 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또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죠. 또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1번에 비해서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위험 평균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되 중립적 투자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례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올웨더 컨셉 올웨더 웨더는 날씨죠. 포시즌 사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경제의 어떤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컨셉의 투자 전략이 바로 올웨더 컨셉 미국 ETF 포트폴리오입니다. 또한 올웨더이니까 성격이 서로 다른 ETF들을 섞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ETF? 채권 ETF, 예컨대 미국 국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을 미국 국채라고 하죠. 미국 국채, 또큰 기업들, 미국 거대 기업들의 장기 회사채 또는 주식 ETF 가운데서도 배당을 주는, 또 우선주 ETF, 배당 ETF, 이런 것들을 결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와 채권에서 이자와 또 배당 주식에 배당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달러 자산이니까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1번, 2번 사례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이 더 많아지죠. 자 채권 ETF도 투자하고 주식 ETF도 투자하고 그 가운데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 주식 ETF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고 또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단순하게 달러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이 분산됩니다 자, 이 같은 3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주식 혼합 ETF를 기본적으로 운용하죠 따라서 보수 안정적 투자자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달러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보다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시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달러에 투자하든 아니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든 투자가 생활화 되어 있는 분들이 달러에 투자하든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든 달러 자산이든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생활화 된 분께 달러투자든 달러자산투자가 적합하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 달러를 바꿔놓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집니다 또 달러가 막상 내리기 시작하면 내돈 손해보는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또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그것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투자가 생활화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달러로 바꾸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또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앞서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각각의 사례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환율 변동은 위험 분산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험분산으로 생각하시려면 당연히 달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네 번째는요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는 적절한 시점에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달러에 투자하든 아니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든 상관없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투자가 생활화된 분들께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 투자보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례 세가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까 돈판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벌더 친구 돈파는 거기에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